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풀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갖추려 는 노력을 안 하면서 무혐의하자고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예, 후보자님. 어, 후보자님이 장관직을 수행하시게 되면 다루시게 될 현안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널A 관련된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약두 달간 이동재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가 327번 연락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원 유착 관련된 보도 전후에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가 100여 차례 정도 통화했다. 물론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아, 최근 어떤 보도에 따르면 심지어는 한동훈 검사와 윤석열 총장의 부인과도 문자나 전화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물론 다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인이 안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확인이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서는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에 따라서 지금 검찰은 그 핸드폰을 압수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맞죠 네. 예. 그런데 최근에 보도를 보니까 법원조차도 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영장을 발부한 이 핸드폰에 담겨 있는 여러 내용들이 확인도 안돼 있는데 수사팀에서는 무혐의를 하자 라고 전자결제를 올렸다든지 하는 것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한동원 검사의 핸드폰은 범죄의 유력한 증거 스모킹건 이라고 평가 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을 보지 않은 채 무조건 무혐의 결론을 내리는 것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요 부분을 좀 짚어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뭐였냐면 지금 대검이 이스라엘 포렌식 전문 업체인 셀레브라이트하고 2018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아이폰 암호 해제 관련된 기술적 도움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8년 이후에 업데이트된 애플의 운영체제라든지 또 새로 발매된 기기의 경우에는 2018년에 체결됐던 계약 가지고는 잠금해제 관련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렵다는 라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도가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결론이 되냐면 한동훈 검사의 핸드폰을 풀수 있는 여건이나 기반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을 갖추려는 노력을 안 하면서 무혐의하자고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적어도 어, 이게 스모킹권이고 법원에서도 압수가 필요하다고 얘기할 정도의 중요한 증거라면 대검 차원에서는 이것을 볼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준비와 노력을 실질적으로 기울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18년 셀레브레이트사와 계약한 이후에 추가적인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은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일종의 태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한동훈 검사에 관련된 사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에서도 새로운 애플 기종의 핸드폰을 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여전히 또안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대검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폰의 업데이트된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셀리브레이트 사와 2018년 이후에 새로운 업데이트 환경을 반영한 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그는 업데이트 환경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라는 취지의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안돼 있다면 수사 역량을 보완한다는 의미에서도 어,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